아 그리고 이제 학교 뒤에 있는 숲에서 자꾸 요괴가 튀어나와 어제 어? 미룡이 찾으면서 한번 둘러봤고 어, 너희도 이제 도술을 다 익혔으니까 학급 요괴 연습할 겸 가둬두고 수렵터를 만들어놨어 오늘 수업은 거기서 할 거야. 예 네, 알겠어. 쫀다 어, 쫀다. 음. 와 근데 저 뒤에 있는 포스는 뭐죠? 편한 대로 내맘 대로 딱 맞다 매점 단독 판매 중고 와 이게 뭐죠? 오. 오, 아니 광인가 보다. 생활복 입좀 싸다 싸. 아, 매 선생님 오셨네, 매 선생님. 와, 와, 와, 이게 뭐야? 아유, 허걱스. 무슨 그림에서 아니.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 아니 우유 상자를 역까지 들고 오느라고 생활복, 날개 지가 너무 시는내말 어. 듣고 있나? 예예예. 예, 네, 예. 예. 아유, 우유 단거는 뭐 하느라 우유를 아직 거안 챙긴 게야. 똥 싸느라고 그랬습니다. 오 냄새! 아이 생리현상이 죄는 아니잖아요! 오! 아니 죄는 아니지 왜다도부터 우유 잘 챙기라고 예예예 예, 예. 아 그거? 음 오늘은 동사부 대신 내가 수업을 할 테니까 다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아. 예! 그리고 오늘 수업 장소는 아주 아주 추우니까 이 상자에 있는 생활복을 챙겨 입는 게 좋을 거다. 어? 와, 좋소. 네. 멋있어요. 이 생활복으로 말했던 것처럼 소재가 아주 도톰해요. 도톰해서 보온성이 아주 좋고요. 요 생활복보다 활동하기 아주 편하지. 그리고 이포세요 색이 얼마나 잘 빠졌는지. 와. 와. 와. 근데 진짜 색깔 너무 예뻐요. 와. 마음에도. 우리 요승들에게 잘어울리는이 가지가 안 아, 아. 포도색. 음, 포도, 포도. 에? 어? 한포 만 착용해봐 자자자 <웃음> 가격은 장이 근데... 인냥 에? 가위 2냥 말 2냥이고 한 묶음으로 사면 단돈 네냥말 어. 하나 꽁으로 얻는거야 이런 기회 흔치않아요 우리 아, 아 근데 알... 저희 그 메삽 근데 왜하이는 하얀색 없나요? 메삽은 지금 하얀색 빠지고 있잖아요 어 원래 그 포도색이 <웃음> 이렇게 한 묶음이야 에? 나는 원래 입던 거 에? 아, 아니 그럼 이거 저희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먹고 사라는 말씀이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맵다? 아, 나는 사냥 참... 넣어놨네 어? 아니, 아니 참나 돈도 없는데 배 옥수도 아, 넣어놨습니다 돈 없는 아이, 학생은 왜상해줄 참... 테니까 언제든 지불하시면 을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보유 최선인데 우유가 없던데 어? 이거? 예 아니 어, 우유가 없는데? 없어요 쌉 그냥 통만 들고 오셨는데요? 오, 우유 내꺼 내꺼 아. 어, 어. 다들 챙 예예 챙겼습니다 어, 예, 예, 예. 아 허리 아, 예. 아파서 챙겨 가져가 못 네네 아, 아니, 아, 야, 얼른 아야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쌉싶게 무서워 쌉쌉 아, 예. 하얀 바지가 더 멋있어요 하얀 바지 저도 입고 싶어요 하얀 거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하얀 게더 간지나는데 안 들리는 척 한다 와안 들리는 척 한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 멋있다 아 그래 여기 아까 오무다가 어. 보니까 막혀 있는데 조심해줘 네? 나 약간 무섭단 말이야 어제 아, 떨어져가지고 무서워. 아 그래? 어. 나 약간 높은 데가 좀 무서워졌어 오 어, 그렇구나 아, 거미줄도 있고 여기 공사덜 끝난 거같던데 축축해 아 축축해? 어? 금소하다고? 어, 축축하다고? 어? 금소야 잘... 근데 그 선글라스인지 안경인지 진짜 잘 어울린다 고맙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어 너무 감소해. 왔다? 예. 어. 뭐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어, <웃음> 이게 뭐야? 와. 와. 와. 자, 아니 여기 지금 뭐예요? 뱀? <웃음> 자 우리가 수업할 이곳은 바로 금지된 숲이다. 와. 와. 이곳이 낮아 모든 것이 얼어 있기 때문에 어, 미, <웃음>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아, 이 얘들아. 이맷사은 말이다. 예. 그냥 전주로만 일하는 게 아니야. 어, 나를 포함한 이 사부들은 모두 예. 단군님을 보필하는 출신이다. 예. 뭐, 출신이요? 뭐, 출신이요? 기사단 출신이다. 뭐뭔단 출툰이요? 뭐먼 출신이요? 이사단 기사단. 아, 이사단 알지. 우와, 나이트, 나이트. 멋있 아, 그래서 그중에서 나는 이사단에서 어, 요게 패치에 능한 매로서 오늘 이 수업을 맡겠다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그러다 응. 몇 가지 하고 다들, 아들, 다들, 아들... 다들? 다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이 앞에 있는 상자에서 각자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꺼내 가거라. 와우. 어, 해, 우와... 왕, 해운소... 이 지팡이에는 지난 진결. 수업 때 너희가 쓴 두루마리 들어있어. 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지팡이를 통해 고소를 쓰면서 현장 감각을 익었 수업의 목 예. 이해해 알이 소펜 초롱아기라는 사금 요괴가 있는데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주테니까 어, 쭉 가서 초롱아기를 못찌르면서 커다란 고목 나무와 붉은 풀이 자란 곳으로 오면 된다. 예. 여기 나귀가 난긴 진주 같은 거듭이를 모아면 되는데 예. 모아온 개수에 따라 수업 결과가 결정이 되니까 각자 열심적으로 모아오길 바란다. 쌉쌉! 질문있어요 쌉! 뭐하십 질문 so... 그, 거시기 그 지팡이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면 되는건가요? 어루만져주면 된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 전 왼손잡인데 어떡하죠? 왼 손으로 어루만져 그럼 네 지금부터 저쪽 가면은 보이거든 어? 예예예 오막 예,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예. 학생팬다 지금 가면 어. 아, 닥닥 코닥닥 아느리군 느려 우와 이게 다 뭐야? 야, 야, 얍! 뭐야 이거? 박한 고양이 자네! 박한 고양이 자네! 왜? 박한 고양이 자네? 그메사이 치료가 필요하면 메사한테 오라고 했네. 아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왜안 써지나? 오호 이거 거참? 어? 아! 아니 뭐, 왜, 이렇게 아, 써 제, 제, 제... 왜 이렇게 안 써줘? 이거 왜 이렇게 안 써줘? 아 띠앙. 좋아 죽였다. 근데 이상하네. 다른 애들은 막 맞는 거 같은데 나는 얘가 공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나한테? 그쵸? 나는 얘네가 공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왼쪽 하단에 저거 기가 모여야되는구나 이거 쓰려면은 봐봐 나는 공격을 안당하는데? 아아아 아, 아, 그냥 패면 그렇구나 패면 날 때리는구나 근데... 아니, 템이 안 나와... 어... 죽이고 템이 있어야 되는데... 빵... Nope.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같은 오피스 냄새가 들어가나? 아, 그런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개오이 없네. 아, 그런가봐! 아, 여기저기서 죽긴 죽거든요? 여기저기서 지금 어? 광 해가지고 죽긴 죽는데 비켜봐, 어? 이자식들아 어, 여기 좀나 높이에 많다 그러다, 어. 어, 미안 아,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야, 너네 그거 뭐야? 미안 야, 나 괴롭혀. 야, 그거 뭐야? 아, 짱 신기하다 아니, 아니 이거 근데 죽여도 안 나오는데, 태미? 호호, 이 높이에 좀 많이 있으니까. 꽝! 어 좋아요.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진짜 같은 높이 있어야 되나봐, 그죠? 어. 야, 너 내려가봐. 그걸 보자. 야, 너 내려가봐. 내려가 진짜 우리 봐봐. 잘하면 그걸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려가라고! 야!빠! 아 아깝다! 양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야! 너! 어? 한번 다쳐볼래? 너, 멋있다? 뭐? 오늘도 너에게 반했어 난 우와! 야 옥수야 너 그거 쓸때 모션 오진다 해봐! 진짜? 잠깐만? 어! 짱이다! 우와! 양아 좋아! <웃음> 아짱 <웃음> 어, 신기하다. 어물지는 약간 속속속 재질이네. 신기하다. 그게 뭐야? 어 있어 그런 게. 이야. 와. 와나 죽는다. <웃음> 아 너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야. 많이 모았네. 근데 나 그지? 어이 정도면 되지 않아어째째째째 째. 오 어, 우리 이제 수업 시간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자 가자, 가자. 가야 될 거야. 어디로 같은데? 가야 돼? 우리 울지만 믿고 따라가자. 어 그래. 울자. 울자. 어디로 가야 돼? 뭐? 어디로 가야 돼? 잠겼네. 응. 왔던 데로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왔던 데가, 왔던 데가 어디야? 어? 다들 아! 올라오라는데? 다들 올라오게 저기..저기 어. 저기 아닐까? 아야 근데 여기 약간 민트 초코 같아 땅이 그지? 어, 어.. 그렇네? 어.. 아쉽겠다 어. 민트 초코 같애 와아.. 와..뭐야.. 에옥수 학생 빨리 와아어가고 있습니다 응? 어, 어? 빨리 와아! 와. 저거가저 지금 작업 매고 규칙이 반이요이 상자에다가 넣는 건가요? 상자에 그 오늘 쓴 지팡이랑 그 와우 그 진주 같은 버드미들 있지? 예. 개네. 그거 넣으면 다후 아깝다. 음. 지팡이도 꼭반 납해야 되나요? 그럼 그 나랑 얼굴 맞춰 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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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아이고, 옥수 자네는 <웃음> 그 비폭력주의자구만 그럼 그럼 너무 소름이야 미룡이 없는데 왜 미룡이 상자에 어? 뭐 있어? 아, 내가 넣었어 엑소했어 <웃음> <웃음> <학교에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 미룡이는 귀신이야 아, 아니 어, 그런 소리 마시오 아니 오늘 하나상어에기가 들어간다고 예. 오늘의 수업 결과 두둥탁 제가 1등입니다 예 네, 1등 그냥 이 편하다 아니 저한 대체 짜몇 개를 모은 게가 어 진짜 한자 아이고이 이상한데? 역시 1등는 다르다 우리 근데 왜탄내 나는 거 같니? 내 마음이 널 향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어디서 타 냄새 안 나요? 탄는 냄새 안 나는데? 내입 냄새 같은데? 아세상을아 세상에.. 네 사비게. 와, 삶이 예. 우와, 네, 오, 와, 와, 와, 진짜 여기 우와. 너무 멋있어요. 와. 와, 와,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와, 우 와. 멋있지만 위험한 곳이 자, 얼른 가자. 와, 네. 예 알겠어, 알겠어. 너무 멋있다. 잠깐. 왜? 나랑 얘기 좀 하자. 왜? 밥 세, 갑 세. 일 가면서 얘기 좀 하자 네네아네어아 이거 아 너한테 말해줘야 돼 일단 가긴 가자 그래 그래 이거 너한테 말해줘야 되나 말해야되나 내가 아 이거 고민을 했거든 응나 어제 떨어진 거응 사실 누가 밀어서 그런 거거든 어디서? 그 식당 그쪽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에 근데 그거 아 그거 근데 퐁쌉! 풍사... 어... 맞네 그거 왜? 어떻게 붕쌉인걸 응. 알았어? 누가 널비었다면서 나랑 가는 사람이 퐁쌉밖에 없었는데 붕쌉 말고 풍사말고... <웃음> 아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응. 이게 붕쌉이 너한테만 잘해주시는 거 있잖아 응뭐 너무 믿지 말고 그래 좀 이유있는 행동할 거니까 너무 믿지 말고 응 어쨌든 오, 조심. 조심하고 들어가시고. 아무도 믿으면 안돼 그래 그래 아, 음에 보시오, 내가 매점 함 들러갔소 들어가시오 <웃음> 아 가세요 어? 궁사보셨구나다예 예. 예. 수업들은 잘 끝냈는가? 예. 예 예. 제가 하나만 더 모았으면 1등을 할 것인데 아깝게 2등이 되었소 네 <웃음> 어, 잘하였네 <웃음> 어? 근데 울지는왜뭘 해? 기용이 들어다니지? 그 현재 분에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급히 자네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걸세 다들 <웃음> 따라오게나 보여? 어, 예. 네. 우찌야너 머리통 위에 그거 뭐야? 어? 이거? 응. 너 보여? 아, 응. 어두워도 아, 진짜? 조보야 보이는. 자, 내가 머리 응. 있다, 저러는 오늘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지숭숭해가지고. 아 그래? 무슨 꿈인데? 일단 간일 뭐? 다 가면서 얘기하자. 아니, 되게 응. 특이한 색깔의. 고양이 할머니를 봤거든? 근데 색깔이... 할머니? 너랑 완전 똑같았어 근데 할머니인 건 어떻게 알았어? 고양이들은... 봐도... 어... 뭔가... 점않고 뭔가 차분하신 것이... 세상 좀 살아보신 분 같던데? 아, 그래? 응너 너... 원래 그런 꿈을 많이 꾸니? 어? 아, 가끔 꾸는데... 오늘 응. 뭔가 좀... 이상하네? 뭐가? 모르겠네 그냥 너 오늘 좀몸좀 좀 사려야 될것 같아 그래? 응너 음, 혹시 그 뭐야? 그 신기 있니? 네? <웃음> 신기 있니? 아니야 신기는 아니야 아 그래? 아들리우. 아, 그래? 빨리 아, 들어오게나 마, 예예. 맞네 맞네 예. 아, 발자국 남는다. 눈에 발자국. 우와. 어 추워. 근데 너무 춥다 여기. 하하 <웃음> 나약하구만. 키키 네 아, <웃음> 나약하구만. 아 누가 아 누가 코모르 있는 거 같은데? 아, 나약하구만 그래. <웃음> 아 참나. 양이 고풀이 단단히 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이 어... 숲은 아주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근데 엄청 예쁘다. 그건 그렇어울지너 <웃음> 덩굴 되게 잘 탄다 <웃음> 다시 돌아갈뻔했어 <웃음> <웃음> 아니 도대체 교내외에서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지? 그죠? 에? 응? 옥수가 떨어진 거? 응? 어금니 부러진 거 보여? 응? <웃음> <웃음> 야너 떨어진 데 대박 파였다 땅 여기 옥수가 어, 떨어진 진짜? 곳이 있네 어 어디 어디? 나 어금니 네. 좀 부러진 거 같지 않아? <웃음> 와 대박이다 와, 내가 그래서 어제 다. 허리뼈가 좀 사라진 것같아와 네. 못들하고 뭐 오는가? 예 압니다 방금 꼈대요 저쪽에 옥수가 쿵하고 쾅하고 떨어졌는데요? 그해 옥수 자네가 그 파손한 교내는 그좀 복구할 생각을 하고 있겠나 네쌉아 아, 어, 그래서 진짜 이빨 부러진 것같아 옥수야 그치 나 어제 허리뼈도 좀 사라졌어 호국수. 어제 그래서 이렇게 짝짝인대요? 뒤로 반 잡혔잖아, 나. 와, 대박, 덜덜. 자, 이쪽 어, 존좌에서그 차례대로 상담을 진행할 테니 아내들은 저기 우측에 있는 하외루 쪽에서 그 멀리 벗어나지 말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게나. 말이 예. 어, 그 유생만 남고 다른 유생들은 저 멀리 가보도록 하게. 예, 어. 예. 그 다음은 순서대로 호명하겠네. 고유명상가요야 어, 얘들아 야 우리 <웃음> 기다릴동안 여기 하외로에서 우리 낚시할래? 그래 나 어젠... 오늘 낚시 낚시대 낚시대가 없는디? 떡이 있어아 그래? 어나 어제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 어, 아유, 어제 떨어져가지고 나... 주자고 찢어졌잖아 우와 안총 가야돼 와 나는 여기나 감기는... 어 그거 그거 1등 그거 있지 않아 너? 1등 당첨 거식 있었잖아 어 그거 황닥이 받는데다 썼어 아헐 우와 아 어디서 와, 폴. 짱이다 여기 앉아서도 할수 있나? 와우 와와 좋다 여기 와 후후. 낚시에는 관심 없는데 아, 여기 2층도 올라가지는 와. 거야? 와 근데 낚시찌가 지금 물이 아니라 땅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쵸? 와 근데 너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잘 되는가? 어? 지금 풍경 구경하고 있었어 그렇구만 2층에 어? 갈수 있대? 2층에 2층도 가볼까? 2층도 갈수 있다 하네 여인가 잡았다 어휴 뭐야 어우. 어디서? 어디서? 그냥 여기다가 어우. 물에다가 하는 거야 2층에서는? 응아 응. 어, 우리 신나가. 풍경 좋은 데에서 할까 나는? 와와 <웃음> 와, 멋있다 멋있다 좋다. 어? 아이고 싫 저기 연꽃처럼 생긴 데는 어디야? 거기가 신다히. 신당이... 음. 와. 이 층은 잘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 이 층은 너무 답답하지 않아? 답세. 아이고. 아이고. 들아숨좀잘 참. 아, 떨어졌다. 아. 아, 여기로 오시오. 휴, 휴. 휴, 아휴 땅이 높아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힘들구만 힘들어. 여기서 낚시할까? 아니, 저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휴. 자. 어, 알이 아, 끝났나? 힘들구만. 아, 여기 저 정자, 정자는 구경 다 했으니까 여기서야겠다. 해 아유, 또 떨어질라. 뭐야, 이거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어, 알이 왔네? 어, 울지, 울찌, 울지가 불려간 건가 보다.